지분 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준비된 질문. 내가 뭐 10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는가? 얼마의 지분을 줄 것인가? 또는 동업자들이 막 창업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교수님이 우리 회사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분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라고 하는. 근데 어 우리는 그래서 5억에 5억을 투자하면 5억에 상응하는 가치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만큼의 주식을 드리면 되거든요. 5억 원어치의 주식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한 주에 얼마짜리지? 인한 주에 1억이면 다섯 장만 드리면 되고 뭐한 주에 5억이면 한 장만 드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 산정, 우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걸 기업 가치 산정,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그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밸류에이션 방식이 뭐 상대 가치 평가, 본질 가치 평가, 수익, 뭐 청산 가치, 뭐 DCF 뭐 되게 많아요. 왜 많을까요?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닐까요? 모든 사람 얼굴 다 다르듯이 기업의 돈 버는 법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어,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상대 가치, 본질 가치, 뭐 DCF, 뭐 이런 것들을 역사 아니 평균 평균 내는 거예요. 뭐 비교하고 평균 내서 자 이러면 어떠냐? 아니면 정말 뭐 내가 들어간 돈막 들어간 돈 했더니 30억 들어갔어. 최소한 두 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논리적인 거.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도 하고 평균 내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할인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서 어 스타트업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래서 우리 회사를 평가를 했어요. 내가 뭐 우리는 특허도 있고 뭐 회원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했는 우리 회사가 천억이야. 천억이라고 해. 그러면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 1,000억 너무 비싼데 그 돈이면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 사지 아니면 비트코인 사버리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회사들이 얼마에 거래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 가치. 아까 내가 우리 회사는 1,000억이요라고 하는 건 본질 가치 이렇게 조금 나눠지고. 어 그래서 평가했더니 우리 회사는 어, 한주 우리 회사 전체 가격은 100억이야. 100억짜리고. 그래서 보세요, 10억.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10% 주면 되는 거잖아요 100억이니까 엄밀하게 말, 말하면 이제 이렇게 제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90억이야 근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 10억 투자해 그러면 우리 회사가 총 100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00억, 100억에서 10, 10억 정도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럼 10%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나왔는데 51%가 나왔어. 그래서 51%를 줘.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저분이 많은 투자를 해줘서 좋아. 좋은데 내가 만약에 어, 51%를 무너뜨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를 무너지면서까지 주식을 막 팔게 된다면 자본조달을 하게 된다면 내가 뭐 하나 의사결정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소집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은 뭐 주주가 300명인 경우도 있는데 어뭐 하나 의사결정하려면 소집통지서 300장 보내야 되고 막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면 다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 주주총의 의사결정 방식은 51% 보통 결의 확보, 조금 더 확보하고 싶으면 66.7% 특별 결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고민하셔야 될게세 세 번째는 우리 회사 이 펀드레이징, 유상증자, 투자유치 이건 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이 상품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식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회사 가치로 그러면 99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걸로 뭐 월급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갈 길이 멀어, 굉장히 멀어 몇백억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았어 그러면 나중에 주식 팔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 팔 수는 있죠 대신 대표이사의 지분이 계속 낮아지겠지 네, 굉장히 나눠, 나눠 중에 그래서 그세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얼마짜리냐 그리고 그그 그 가격이 내가 경영권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또 하나는 계속 투자 유치를 해야 돼. 투자 유치가 필요 없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도 돼요. 많이 줘도 돼요. 상관없는. 주식도 뭐더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멀리 가야 돼. 그러면 은 주식을 조금씩 적당하게 회사 키워서 비싸게. 또 비싸게. 이렇게 조달을 하는 게 어, 맞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시기를 만약에 어, 향후에 추가 투자 유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시기를 언제가 가장 적합할까요? 어, 돈 떨어졌을 때 투자 유치를 하러 나서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 마치 그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거든요. 지금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 안줄수 있나요? 장장 공장 멈추고 뭐 월급 못 나가고 전기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투자 유치가 보통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1년 동안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협상하고 실사하고 그러니까 어 3개월 전에 돈 떨어지기 3개월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 3개월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은 계속 그 체크합니다. 이 회사 신뢰를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3개월 전과 3개월, 6개월 걸리는 동안에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말한 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레퍼런스 체크하고 막 다니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IR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IR 실사를 하러 딱 봤을 때 보통 재무제표를 많이 뜯어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통장에 잔금이 얼마 있는지 투자자들이 딱 보게 돼요. 그러면 어? 얘돈 없네? 그럼 내가 지분 더 달라고 해야지. 아니면 나한테 사업권 달라고 해야지라고 할때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협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 선의의 투자자를 발굴하고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그런 오픈, 오픈이 되니까 미리미리 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시기에 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급하게 가지 않고 상황을 고려해서 천천히 그리고 네. 다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리고 네. 이 투자자들을 어, 정말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짜잔 아이야를 멋지게 해서 딱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 그 IR 5분, 6분 동안 5분, 10분 동안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겠어요 사실은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미팅하고 방문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이런 어떤 그 사람을 파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미리미리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해 두면 내가 돈이 필요로 할때 어, 그게 작동을 한다 그 신뢰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제인 투자의 3요소, 타이밍, 상대성, 신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예를 들어 타이밍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마트, 뭐 이렇게 동네 슈퍼에 가면 라면이 천 원이잖아요. 하나에. 오늘도 천 원, 내일도 천 원, 모레도 천 원이에요. 근데 미리 돈을 막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이거 사놔야지. 이런 사람이잘 없잖아요. 배고플 때 사면 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을 딱 보면 오늘도 비슷해, 내일도 비슷해, 오히려 더 나빠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1승에, 2승에, 3승에 어, 계속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주식 못 사면 못살것 같잖아요. 왜? 비싸지니까. 근데 어, 라면이 계속 천 원이지만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나, 뭐, 지진이 일어날 것 같고, 어때요? 막, 막, 사재기가 일어나죠. 지금 아니면. 스타트업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느냐, 이거죠. 똑같아. 뭐, 기대치가 없어.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기대치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런 타이밍이 있느냐, 그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걸... 근데 스타트업들한테는 그런 타이밍이 잘 없죠. 왜냐면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 보통은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이뤄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 쌓아놓은 것들, 조금이라도 발굴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 천만 원짜리를 천만 원에 사, 사면 사실은 싸게 샀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천만 원짜리를 좀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어, 그래서 뭐한 700만 오 500만 원에 할인해서 을 주식을 팔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약간 타이밍적인, 우리한테 좋은 타이밍. 해외 진출 건, 뭐 임상실험 통과 권뭐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그런 게 없을 때는 할인, 기업가치 평가를 해서 할인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이게 좀 어, 타이밍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 이래서 뭐, 시장이 금방 알아요. 그 드론, 3D 프린터, 막 대박 날것 같잖아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어, 돈 버는 친구들이 없네? 아무도 돈안 버네? 그럼 갑자기 또 투자 시장이 얼어붙거든요. 근데 초창기만 해도 사업계획서만 흔들어도 막 투자가 됐거든요. 불과 몇 개월 차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타이밍 영향을 받고, 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좋으면, 옵션을 막 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천만 원쓸 때마다 보고를 해야 돼? 아니면 왜 우리가, 어 이런, 뭐, 리픽싱이라고, 뭐, 리픽싱, 푸드 옵션, 이런 조항을 왜봐 우리가 너무 좋은데, 보통주로 받아. 뭐, 이런 건데, 어 반대로, 그, 뭐, 우리가 이제 화이트 엔젤, 뭐, 블랙 엔젤, 뭐, 이런 얘기야. 좋은 투자자, 나쁜 투자자 있는데, 이게, 어 굉장히, 어 어려움이 상대적인 게 어, 제가 이제 가끔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골동품 상인이 그 시골길을 걷다가 고추장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농부가 쓰고 있는 고추장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어 이거는 조선백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걸 한 10만원에 주고 사왔어요. 사와서 그러면 투자자가 이긴 것 같잖아요. 어우 은 천만원짜리를 사와서 고추장을 이렇게 씻어내려고 파봤더니 맨 밑에 Made in China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더니 10만 원의 가격도 못한 거였어 그러면 농부가 잘판 거잖아요 이게 어, 사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장 차이예요 투자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업가 또는 좋은 투자자 나쁜 투자자, 나쁜 사업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상대적이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 신뢰 부분인데 어, 투자자들이 심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핵심 역량이 있느냐,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지속 가능성 막 이렇게 보고서도 보고 막 시장조사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게 뭐냐면 하는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사실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말 거냐 왜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신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어, 신뢰를 주는 사람은 설사 잘안 됐더라도 그게 이제 어, 시장이나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받아들여지는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어, 잘안 됐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투자자하고 한 번에 안 된다. 이 IR라고 이 하는 거는 미리미리 좋은 투자자들과 잠재적 투자자들과 어, 신뢰관계를 구축해 놓고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정식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적이고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어, 한 번에 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쌓기 위해서. 네. 네 오늘 투자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 어, 어쨌든 투자 유치가, 어, 아까도 말했지만 나쁜 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이든 투자 유치는 계속 필요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우리가 투자자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투자자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한테 호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어, 우리에게 어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내가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그랬을 때어나 내가 적정한 타이밍이 왔을 때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투자자를 어 일단은 막 만나서 100명 정도 만나가지고 당장 뭔가 성과를 낸, 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일출을 준비할 때 미리미리 잠재적 투자자와 교감을 이루고 또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그리고 어 그분들한테 수익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당신을 투자에 대한 거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안을 만들어서 어 준비해서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스마운틴의 조윤국 대표님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성공적인 FI 투자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